아왜 그런가 하면 싱 글라스를 워주거든싱 글라스 네. 세월이 지나면 그게 또 추억입니다 네. 추억 안는데 에이 <웃음> 아이님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다 이이 이거 너무 많 여러어이두산으 두산으로, 12강으로, 10강으로, 4강으로, 100강으로, 는0주로1 세월지나면이수를가지이크를라가지제죽지라 지금 라요진짜지마라고이하지마라라지마라지마라 지금 이하지마이고요 지금 마이하지이시하시가마라고 그냥 가마라 아니 자기 이잘 아니, 나는 내 주제를 알아. 서 아니 나는 내 주제를 알아서 I d 서 n 그이로 s e r v e I t h i 이 k it's a g o o 아니 i m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대구 거제 제주도에서 접고 하는 사람들이 좀 봅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억수 자식인줄 알아? 누구지? 영우야, 영우야, 이선글라서 빼라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자. <웃음> 아니 형 이상이 제가 안 좋아하고 뭐라 하는 걸 해주라. 야, 스케일 TV, 야, 소독하지 마. <웃음> 아니 좋아요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시 아, 아, 아니 시신이가 아. 원하면 해줘야 되는 될야아 오케이 어술 지워 쉬워 그래 재자가 이런 고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아. 나도 나오니까 나도 이게 빠져라 씨내한테만 빠져라 인이 이렇게... 빠져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이상이 안 좋았고 어때요 어 오늘 너무 해라 원석 TV로 할까 오리지널 스톤 TV로 할까 <목소리로> 그래, 스톤. 오리지널 스토, 스토, 스토, 스토, 스토, 스토. 아니, 형님 어, 그을안 봐요? 그을안 봐요? 어, 아, 자기 자신 자체가. 아니야, 나는, 아니, 나는 자세 생각 안 하고 그냥. 어, 아니, 어디 가도 나는. 형님이 났습니다 형님이 났다 형님이 낫다. 매력이 있네, 나도. 매력이 있으면 저도 매력 있고, 형님도 매력 있지. 어딜 봤어. 아, 너무 잘해 사기, 사기, 사기 <웃음> 잘, 당하는 그래, 사기 사 너무 <웃음> 잘 생긴 기잘다 어, 그래, 사기 잘기잘다 생긴 라다기잘 다르게 오거이 오케이, 자기잘 다르게 거다기잘다르거생이 그는 뭐 구독자가 생각하는거니까 뭐라고 생각하지? 아니 구독자 아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제가 판단하는거 니가 시청자 러면댓글에라 잘생겼습니까? 한 분은 뭐? 와. 진짜요? 나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응. 구독자분들 우리, 우리 형님 잘생겼습니까? 물어봐. 한 분은 뭐 웃고있다 이거. 가형 좋아하지 당연히 신음을한 해봐라. 아, 아니, 나 진짜, 뭐, 씨발. 어릴 때는 모셔깃다소리잖 나이가 되니까 모셔깃다소리잖 얼굴이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트렌드 따라. 모셔깃다소리 그래 일에 자식한테 맨날 사기 나가는 거 아? 이런 자식감 때문에 맨날 사기당하는 거잖아 잘생기셨야 돼요 가실 아들이 아 어,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아, 설레 설레 이렇게 형은 잘생긴다 소리 한번못들봐 저는 평생을 그렇게 듣지도 못했뻔로 아, 저는 제 거를 보고 제가 사니까 잘생긴다 네. 소리들 지추재팍을 하니까 네 추재팍 정화하죠아아화야 이게 있을 때 해야 된데요 <웃음> 병수님 소나무 흔들어 주세요 형수님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형님 소나무. 흔들어 주세요 아 조폭인 줄 한다 하 아, 조폭인 <웃음> <조폼인> 줄 한다, <웃음> 한다 하폭인줄다지만양아치라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양아치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 그때 우리 흰대지 힌대, 없혀놨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우리 흰대지 갈라했어 그때 믿어보니까 없었고 그냥 그라고 우리가 못 보고 있어 아... 어놔어깨안는다 못했다 못했어 이데 우리 힌드에서세 찍을 때아예 네, 네. 그때 그때 우리 우리 카메라 소리 다가우 한번 보여줬잖아 내 옆에 보고 네 보고 내가 지금 저보기야 <웃음> 그때 로봇. 머리가 야가 지금보다 짤, 짧게 가고 그랬잖아 아이도 어, 아 이거 뭐야 보기야아 맞다 맞다 누가 아이다, 아 맞다 그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조봉이 조폭들 그래. 술 먹냐고 <웃음> 댓글을 그래 누가 달대 뭐 졸대면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 얼굴이 머리가 딱 짧게 달고 올라거나딱 그런 스타일로그러니 이게 일반인들이 형님을 보면 그냥 평범하시라아니요네 저도 마찬가지 일반인들을 저를 보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나평범한데 말투도 그렇고 뭐가... 아, 뭐, 어뭐어뭐 이미지고... 진짜 내냐 댓글에 희한한 댓글이 엄청나게 많은 데야삭제한다니까 그래 형님... 형님... 생일 찍었는데 형님... 형님... 형님... 아님이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도님미지 형님... 지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좋님 형님... 형님... 형님... 형좋아 <웃음> 제일 좋아 또 니랑 니랑 비교하기에는 좀 이미지가 좀 틀려 당연하지 아, <웃음> 아 근데 혁신이 안 늙었다 아니 진짜 몸무게 한 33kg만 있다 어, 왜요? 내가 그만 얘기했잖아 안 늙었다고 그대로 다녀야지 왜안 늙었다고 <웃음> 노인보호 활동을 일일도 하면서 몸을를심하기록하아왜 음. 이러냐면 하면 내 또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래 보면 섹슥해 그러다가 애둘 낳았지? 애 둘이 다커붙째 아니 하나 더나오면 돼? 그럼 점면더 <웃음> 좋아져 아니 점죠아 진짜 더안안 피곤해지는 들어거아 돼? 들어니면 아, 들어오면 돼? 들어 해, 해, 해지하고 혜민이가다 아. 튀어 어, 이거 그거 그거 리가먹고 그거 떼어때릴까아 이거? 빨아 빨아 빨아 떼어때릴줄까 왜? 멀리멀리 좋은 놈이 있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나이니 아니 아 아니 그나이 아니, 그 나이에 그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현수님.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현수님,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그 정도면 괜찮아. 자, 화이팅. 아, 진짜로. 아, 괜찮다니까. 예. 어릴 때보다 더 예뻐졌는가, 이거? 아, <웃음> 어? 어릴 때보다 더 예뻐졌는가. 아, 진짜로? 아, 사진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연산 병앞으로 하하하이아거을 <웃음>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좀 웃음> <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아지 않나? 다나아오죠 근데 이게 이게 세월이 지나마 이게 세월이 지나마 원색이 이게 진짜 에폰이 켜다니 아.. 추억이않죠추 옛날에 연예인들만 실시간 찍고 이런,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야구 연예인 다 보내줄까? 한, 내가 한, 한. 아니, 저는 야구 안 좋아하니까. 한번 올려볼래? 족구. 아니, 족구를 주세요, 족구. 저는 족구니까. 족구는 여자지, 여자. 뭐 누구 그쪽에 야구하는 사람, 그 대구 그쪽에 야구 진짜 좋아하는 사그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들 중에 야구를 하거나, 동생들 중에 야구를 하는 아들이 같이 되 얘기 안 되는 게아 이게 네. 이, 이 간식을뭘게해야 돼? 야구 영상렇 올려보고, 올리보고 오케이, 오케이. 그걸 내가 다할줄 알고 막 올리면, 당연히 좋죠. 가자, 아시지? 세 네. 시간 보고 있다니. 아, 네. 아, 요즘 세 시간 안 늙었다. 아, 늙었어. 세 시간 만에 보러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뭐순식간보자 원석이 떠오르 영상이 많이 가 <목소리> 아니 원석 이 애인이 생겼다니다 애인이야 그렇지 여친이 생겼대요 아십니까? 여친아 내한테만 얘기했는 건가? 전혀 관심이 없어 각자 와, 인생이야 각자 인생 아 형님도 몰라요 안다 <목소리> 아 형이 뭐 혼자 서있어 쉬우고 뭐 가짐 많아서 이야기했는데 어? 네. 아시몬 게임은 나니까 라이브 해위 위에 누가? 아 이게 인터넷 아 5초 했어요 5초에서 10초. 네. 아, 실시간에 5초에서 10초. 그걸 네. 봐, 1분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열 땡기야지 땡기 갖고 쭉 끝까지 땡기야지. 실시간은 5초에서 10초 니까 얼굴 관이 있어 영상이냐 아니 뭐 실시간? 이어 뭐 그래 네이디 좀지하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예 어, 이거 있잖아 이, 이까지 땡겨야지 이게 실시간이지 아, 여, 여. 여. 네. 뒤에 거 보고 있으믄 네 봐봐 가 잠시만요 어? 가 없어 자 여행들 어내 가방 보 왔지 아, 예. 아니 원숭이 야선글라서 빼라. 원숭이는 어. 억수로 잘생긴 줄 알아요. 원숭이. 잘생기고 말고를 떠나서 뭐지메달고이 공개된 게 뭐하잖아. 아, 나는 괜히 미안해서 시청자들이 어. 보면. 어서 전국으 지혜봉으로 공개된 게뭐하대 돼. 아 그렇죠? <웃음> 이상하지. 아, 요새 요새 저녁에 티브이 다 봐주세요. 완전장은 이제 스티 보면 다 찾아간다. 스킬줄티 보면 다죽는다 아, 생각하요 아, 아, 그, <웃음> 아. 요새 요새 이거 계정만 만드면 돼요. 돼지고기는 할요 우리말이고, 뭐, 동반되고 하나. 구독자만 은혜야, 이거 다 돈이야. 대원이 좀 많나? 어? 아무도 없는. 대원이. 나 지금 저 저. 그... 저기 저앞에그에기 저기 저기 저나 지금 한기저 하고 나서 기 저기 저기 다 무릎 기가기 저기 고무릎요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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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래을 애들 뭐 무슨 말인지 뭐꽉 잡지.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나중에 만들이도 보고 뭐가변에 가면 연성이 있지. 그 다음에 저 시험에 가면 인들이 있지. 다있도아이센트 <목소리도> 아니, 내가 돈좀 쓰고, 이제는 남한돈 내가 을못부스 거죠 게임이 그만큼 내일 나 와서 일을 하는 돈을 많이 버는거야요 니가서 해라 내 줄게 아니 난 그거 한 니가서 해라 내 줄게 나 취할줄게 아이고 참나 귀여워 이 형도 욕들은 몸에서 끝까지 연락하고 죽는다 무슨 용어? 영어 많이 지난 씨 하는데? 사실 많이 지난 씨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쉬워, 많이 지난 하고 뭐 그래도 나 영훈 니가 싫어 어딜 가더라도 일하고 뚫는 건 한번도 안 봤다. 아 그렇죠. 그런훈잘안 <머리는 머리는> 하죠. <하지>. 어? <머리는> 네. 아, 아, 아, 아 그래도 아, 영순이가 아, 그래. 그래 해야 될 거야. <머리는> 그래. 아유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뭐 이제 아, 스타일이 스타일이 하고 좀스타고 나간 거. 조슈나막 이래 하시니까 <웃음> 뭐 내가 룸 사람 가는 거뭐 우리 와이프도 알고 다 알지만은 얘기도 하고 이런 아뭐 그럴 수 있다 남자 그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 그럼 집 앞에 때로 그런 뭐 있는데 그럼 그런 이야기 그러면 지금 안되다막 썽을 낼까 아 썽을 낼 수도 있어 어색해 아 썽을 아, 낼 수도 있어 같이 가면 돼아 같이 가면 아 요즘 님을낼수 있잖아 막말로 아영호씨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업자들하고 묵으니 아, 당연히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만. 아 영호씨 영호 괜찮아요 가면서 우리 남편도 옛날에 당구시이서래했어요 가면서 아예 당구시면서 맑았지요? 네 홍동아 네. 맞으니까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야, 나는, 나는 가면 안되는 가사 네? 아, 네? 당부하는 아, 아, 거 에이, 갑자기, 뭐, 고백하시고. 나는 뭐. 낫겠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마흔다섯 대. 45대. 마흔다섯 대까지.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몰랐어. 이 얘기는 내가, 내가 보세요. 아, 나 진짜 그런 거몰 아, 거짓말로 옛날에 독구 내가 좀, 맥팔에처음우면 문화라서 문화 같은 분들입어야 변기도 대학 곳이 알고, 원색 어, 대학 곳이 알고. 근데 현수는 스타일이 얼마, 얼마 들려고 난 발소 빼지. 그래 봐봐요, 내가 이래 보면 지오 하고 그 지금 땅진 하라고 했는데 얼마 무채관, 무채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뭐그 정도인데, 뭐내 남편이 바람 피는 스타일 알고, 분이 괜찮다. 뭐 남자 사이즈는 아니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내가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 가면 내가 이게. 아니 지나가서 그걸...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때 아스타일어 아. 근데 우리 아이폰은 그런 얘기를 안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얘기를 해요 네그 자리에 내가 다 들고 와거든 건축업자들 자리에 건축업자들 자리에 다 들고 와서 네. 그놈의 읍살리로 흘리네 아아... 아, 아. 아니 업자들이 다 늘려갖고 음, 아, 나이가 많아요 어, 업자들이 다 늘려갖고 그런건 안하니까 지래가지 한번 맨날 업자들하고 뭐, 한, 뭐, 아, 돈 몇백만씩 묶을 했는데 업자들 하려 내가 어디 뭐, 먹느냐 뭐, 어디 먹죠? 진짜 어 먹죠? 저는 뭐 업다들소개해 그 주고 얻어 붙습니다 다들 아니 제가 이제 팔아는 거 파니까 이제 어지자는 사고 뭐기하면 뭐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어? 에이 그리고 아니 요즘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아니 요즘 스타일이 좀 시원시원해 시험 보자기랬 끝나는 거 그냥 만들어 아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시원시원하다 우리 96년대 만나고, 이제 둘이 이제 살아, 그냥. 예, 예. 아, 저는 첫 만났을 때 시원시원하대요. 이하고 네. 뭔가, 인데첫 만났죠. 네. 첫 만났죠, 어. 첫 만났죠. 어. 첫 만났죠 형님. 어. 첫 만났을 때부터 술을 그때 한잔 먹는데. 스타일 우리 만술풀 아예 못 먹어요. 어. 아, 아 그래요? 그래. 뭐. 내 때문에 이제 먹고안 되지. 형님이 사람 별이 났는 겁니까? 어. 나 사람 빌리는데 <웃음> 이원석이도 원래 안 댕기는데 내하고 만나갖고 뭐, 구점 댕기고 막물만들기오고아원숭이요 그 어, 원숭이. 데네 네, 네, 좋고 나 그래. 원래 저 집이 하층이었거든 네아 그거까지 압니다 어, 내가 내가 아 택시 비우게 그 오픈 올라가자 해갖고 맨날 꼬시갖고 올다가아 그래요? 집 혼자 왔으면 올때 나는 안 가고 아 <웃음> 한번 마는한게와 아, 좋구나 나는 안 가지 예 그런거 있요 이제 내가 놀았는 사람들은 적당하 놀고 말았는데 다리도 되게 매운 사람들 이것을그을 봐야 되는거에요 내 친구들이랑 내가 놀다 지금 그만도저영화 놀자고 화 놀. 경기도 공화 경기 한달에 지금 1 5 0만아 놀지나 경기 <웃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한 25년 전에 그래이래 지금 오늘 수련한잔 보니까 아, 결국은 이제 형님이 이마 이별이마텐츠이됐군 이마 달라고, 구독자 달라고 아. 아 구독자! 구독자 별로 관심 없어요 두명먹었 사람들이 그게 제 일상을 보는 사자이런거제일상는제 일상을 보는 두명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 일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게 제이제 일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제 일상을 보이나제이마 평가해달래 보는 사람들이 그베리 친구도 베이그 친구는 가리넓게 바람 뺐다. 바람 낳고 아, 아, 쏘리쏘리. 쏘리 아, 아, 쓸데없이 돈 낭비를 했고. 이마가 원래 바람 나서 어 아, 날랑가, 말랑가 간다, 간다 했는데. 아니, 그때 그, 형이 그거 있었다, 아니까 그, 굳이. 아까 뭐, 돈 빌려갖고 돈안 갚는 사람. 아, 되게, 되게.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태교회 마지막에 우리 아, 집에 다건라고 왔어 예예 아, 예, 아까 예 들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딱딱딱 딱, 따진다 카대 그거 너희들 얘기했다 가 예. 나는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봤어 음. 야이씨막상 진짜 현실 만나지아 오랜만입니다 진짜 이철 변환이 없다 아? 불변 아 늙었다 늙었어젊은 맞죠? 약간 그런,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 어. 내가 5년 전에 봤나? 5년 전에 술 먹나? 4년 전에 술 먹나?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살이 빠진데, 완전 어진데 아니, 형님, 안 늙었다. 아니, 주자로, 주자로. 안 늙었다, 그대로가. 아, 아, 셀레바리 제가. 제가 슬레바리 할 때도 줄은... 예, 아 여수 형님이 슬레바리 1등이다 무슬레바리 예. 슨 여자를 잘 아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나는 몰라 갖고 아 형님 여수님 예쁘십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네성격이 아유 안 늙으셨네요 형님 이런... 졸라 예이렇요아 그대로인데 진짜. 7년 전이나 5년 전이 이제 봤다고 예전아십니다. 예전아십니다. 아씨 님, 한창 숨었살이요 우리 와이파워 같이 있대. 에, 한참 아시는 바 예, 우리 집에 그냥 같이 놀러 오고 그냥 갖고 아 그때 가 그래요? 7년 전이나 5년 전이라. 아니, 아시죠. 아, 그대로다, 그대로. 기회도 못간 그대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애둘이가 다 커프잖아요. 고등학생 아닙니까? 안내가 거기다. 이거. 이거 지 아, 기우는보이더라 아. 아. <놀략> 저번 주에 조코영상 찍어놓은 거인데데 처음 파 화에 찍어 놨은거예 아, 저한테 아, 주무시지? 내가 공격하는 게 히알까드만. 어, 당연하지 자기들, 자저들 돼. 사이지 이제 화에 욕을 했더니. 나중에 사별로 미리 가어 와, 그래렸어하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조파리자 그만해놔 안그러더나 세무야되때 그렇지 내게는 벌금 부러야되 벌금야 네? 그렇지 아니 아, 몇명이나 이런 분들은 운동을 안하잖아요 사실 한다 해요? 어, 다음주에 우리 생스 나가잖아요 뭐, 옛날에 뭐공 찾는거 그 하나 믿고 맨날 어쩌다가와고 네. 영호야 응. 그거는 하고 난재능이다재능그사이 아, 그건 그래, 어쩔 수 없다. 아, 네 아무리 해봐야 그런 애들한테 못 이긴다. 아일입니다못 이긴다. 못 이긴다고 막. 스뭐 토스 뭐리저야 저기 토스 뭐야? 저기 토 저기 토도야 저기 토스 뭐얘 저기 토해 뭐야? 돼이 뭐야? 저기 토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지 닝 이긴다 대단하지 전국에서 뭐, 알아주고 전국에서 아, 이 모형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제는 그래. 끝났는데 형부인은 이제 거제에서 예탈해도 이한테는 이긴다 그래 맞다 니말잘했다아콜 네 그럼 면 내기합시다 아, 20만원 빼뭐 삼겹살 얘기하면 하면 되지 야100 이상은 내야지 뭐해 10, 10만원 빼아 돈이 없어 아 400, 400만원 빼 해라 옛날 400만인 사람 예, 옛날만 현물이야그 아, 그 정도, 자, 네, 별림은 잘해. 현물이 잘해요. 예, 그게, 거세도 그 안에서 이기, 거세도 그 안에서 얘기라 엄마야, 아, 형보현는형보 네, 지역, 형보이세보다 아. 훨씬 낫다. 연세는 현보이한테이긴모르겠나 100번 해도 100번 겠 이긴다. 징크스가 있어. 그럼 내가 이기면 정리 되네요. 나한테부터 해라. 어? 아, 해라. 아, 나한테부터. 뭐... 어, 영어, 나한테 <웃음> 네. 아, 내가 이기면 좀이기지 나한테부터 해라. 나한테부터. 그럼 또 영웅은 우 나한테 못 이긴다. 나한테부터 해라. 나한테부터. 네 대구나. 저는 무조건 거리지. 무조건 거리지. 무조 거리지. 많이 늘었어. 아이 인정을 해. 아유. 진짜 많이 내었어 가랑 문제가. 아이럴가안 된다 그게 수비 수비는 내가 내가 먼저 할게. 이 이는 이제 점수. 아유. 일단, 일단 1대1이 안된다니게 가장 문제다 아니 초구가 내밀게 하는건데 무슨 1대1을 합니까 야, 봐, 자 힘으로 잡아야 돼 힘으로 아, 아, 아. 아 봐라 깨구리 아, 너, 뭐, 올적이 있 모르잖아 올적이 깨구리 있 모르잖아 와 이랬다 옛날에 지할때는막지유리한로딱이라는데 조금 올라가 원서 이아니가 일대로 오늘 바까 바까 하데 우리 이 수비 출신이고 이제 킬러도 비슷하고 막. 아니 에1대1 스스로 만 했다. 내가. 근데 조구가 내명이 하는데 굳이 1대 일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그것도 뭐, 사별 조건에 음치기는다저번에저번에 네. 수비 번에 그 스틸, 어, 어. 스킬 TV. 내가 얘기하고 이 참조해 시작. 주세요. 저번에술 어, 그 먹는 그얘기도 어, 그 했다. 그 내가 사별 조건을. 아니, 그냥, 자, 아니, 따로 필요할 없수 있는 거 아니, 그냥 쩔어, 쩔어. 그게 아니고 누가 돈다 먹는 거 아니니, 까 그냥, 그냥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한 마디끼라. 이대로 한마대고 예를 들로한 마디끼라. 아니, 저거는 내 명이 하는 건데, 내민이. 아니. 이 네. 일대일도 있고 일대일도 있고 다 있어 조커도 조커 그런 거 없어요. 왜없어이 있어 이마 일대일도 있고 다 있어. 야, 아니 대한 조커 옆에 들어가서 보세요. 네명 보여 있어요. 저번에 계획했다가 그 비치 말리볼처럼 그요요 스킬 t v 에 가지고 그때 그때 유튜브 할때 계획했다. 일대일 한번 더라 그래 네명 보여 있어요. 네명 일대일 조커 있어. 일대 일대 조커 있어. 아 저는 그런 거잘 모르겠고 네 명이 아시죠. 그거 어. 어, 그, 그, 어, 어, 어, 어, 한 번이 그래, 네 대박이다. 그래. 아니, 실성자 필요 없어요. 야, 네. 저는 이게 자격격 영상을 좀, 해야 지가. 지가. 아니, 지가. 저는 제가 좋은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는 영상을. 아, 아니, 그런 게 이거 할게요. 그만 먹는 싸움 영상에 어. 좋고 드리라. 예. 만 붙여주라고 그래요. 대2 영상을 어. 한번 하겠습니다. 어? 2대2 영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4대3하고, 50대2하고. 아니, 50대2인데 아무나 붙었어요. 형수님 아니, 형이뭐 4대3 안 되겠어요? 아니, 아무나 붙었어대2 아, 이게 아니 그딴데 가서 하시고 사 사사사사사 아유 나 조건 4명 아, 하는 건데 아, 무슨 내한는내한는어저저55저저 그게... 네트는... 네. 뭐고 저, 저. 95cm 오케이 끝나고 그래. 어? 옛날에 조건은 4명이 하는 거야 둘이 하는 제 자신이 있다제옷 아니 누 옷도 있고 우리 이대일 하면은 영국도 저 정영호 내하고 한번 이대일 하면 제일 그래, 자신이 없다. 그래, 네명 조커 네명 하는데 정영호 형님하고 안그렇습니 이대일이요. 이대일 하면은 아니, 아, 아니 이 없다. 아니, 아니 형님 좋가네 명이 하는 거이요 아니, 아니 형님 조가네명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형,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 금도 있잖아 10원 200원 100원 500원 500원 500원 야. 저는 이대이할줄 몰라요. 대명 대결 좀 만나나. 대시가 웬만해도 제가 게 제가 좀 변세가 대결을 안 나더라고. 대인 얘기 아번 하지. 야 우리가 생기잖아. 이대일 조건 한번 해주세요. 미대어 조건 그래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야. 근데 송보가 4명 하는 건데 뭐 이대일을 한단 말이야? 아번레경기번레경기아 뭐. 진짜 씨. 아, 아번레경기안 좋아. 좋아합니다. 그이 그러니까. 니가 좋아지1 5면이 니는 꼭 해야 되잖아. 니 해라 이대일을 한번 해주 니들고 아 우리가 400자를 해봤는 사람들이거든그다4 0 0자에해네그 다음에. 네그 다음에. 네그다음뭘그 아왜 이렇게 해요 이 어, 얘기해라 리아 내미 하는 조건을 자꾸 뭘의미 자기, 마, 자기 우리, 마음대로 내면 안돼 우리 이리우가 원하잖아 우리가 원하잖아 50대 젊은 사람도 괜찮아 아무나 다 붙어도 돼 젊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다 붙어도 미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왜자세다네가조건으알아네가조건으알아 니가 이 진정한 족국의 맛을 알아? 내 네, 85년도부터 요구해대 이봐 그 오래 된다고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세상 결론은 아니, 1대 1붙아일대일 필요 없으사 4대 사똥 욕구로 할래? 네트 욕구로 할래? 아사 4대 사였니 4대 사족국 4대 4 5개 되면 죽게 됐나? 족구도 나이 나이라 최상이란 말 5개 되면 죽게 됐나? 응. 힘 40... 아니 힘 400만원짜리 졌잖아 최고 내는 게 아니 빈대리야 아니 밥 그래 400만원짜리 씌우고 나서 와, 완전 사람이 와, 와 이래 떨어지지마는 네, 네, 네. 한 아버지 한0년 대비만 갑자기 서어가려고 네, 네. <웃음> <새로> <웃음> 400만원짜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완전히 그때 근데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아 세게 못었어요 엄청 세게 못다 400만원짜리 아, 나는 그때 못모르고 아이고 내가 술 한잔 사지 싶어하고 그냥 게임을 했는데 날 달고 해라 그냥 이래 이야기해 아 달고 해라 달고 해라 30대 조리하고 20대 조리하고 됐다 아무나 됐다 10대도 되고 아무나 됐다 우리, 우리, 우리 둘이 우리 둘이요 토어 도수. 도수 가 어딨노? 우리 이따 번만 느끼면 되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살이야 아 그래 야, 왔는데 아, 데꼬 오라고 아데꼬고 오는게 아니고 데리고 한번 오시지 데꼬고 한번 갈까워시원해이야 지금 시원하이 사면 되잖아 아 그래? 형수님 아, 아. 예. 슈원에... 예. 우리는 이상한 데 안가 형수님 가. 예. 우리 이상한 데 안가 예? 야뭐술 한잔 먹고 마사지나 하고 벌써 사면 되니까 이상한 데는 없지 아, 주제입니다 아니 이제 형수님도 이제 마사하니까 나이도 있고 우리, 우리 돈 빨라서, 저, 저, 저, 돈, 돈 따서, 저, 딴 데는 되게오란네 아니, 진짜 자신 있으면 한번 하시겠다. 응, <목소리> 어, 진짜. 너 <목소리> 열심히 들고 와. 나 100% 마사지 얘기 <목소리> 한번 하자. 너의 형수너수왜 흉수를 아이, 그래도, 이기 마, 형님. 이기 마. 그래도, 요, <목소리> 대구에 8만원짜리 마사지 괜찮아. 아, 8만원짜리 풀 마사지. <목소리> 내가 가도 될것같겠 응? 내가 대구야, 게 다음 주부터 차를 대가니까. 이거들 본단 말이야. 어이, <웃음> 마사지 <웃음> 아. 대구가 마사지가 어서잘되더라니까 나는 마사지를 못 받아요. 뭐지? 뭐. 아, 그러면 여수님 마사지 좀해주시요 어. 요 스포츠 마사지 하세 아, 그럼 모텔을 잡아주면 되겠다. 아름다운 또. 실제한 그러니까 을 네. 하고. 뭐쓸 때부터 사람이 있다, 형님. 오름 우리 찍고 있어. 아,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아 자신 있어요. 운동 좀 해야 될까요? 얘? 자, 누리 수비 공격수 비 아. 누아 이해는 뭐하니말이거나아 진짜. 2대1로. 2대1로 하자니까. 2대1로 이 바보 못 치실 거야. 2대1로 하자. 2대1로 못 치고 해 야, 여기 을 요래서 바보 못 치가 여기가 여기가. 내가 얼마 똑똑한 사람. 이런 18대야 여기. 아. 왜대나1 0년대1로0년에서2로다 영호한테. 영화도 계속어 2대2, 3대3 영호는 화성 네. 10년째 4대4 어. 형님 4대4 아니 어, 4대4시 어. 경기경기 마야. 가 아. 아, 당연히 4대4지 그, 결국은 친하 자! 아, 저소리듣게해줄 아, 이거 수천네 아, 영 아, 이거는 아, 어. 아, 어. 어. 아 완전 거기네 FM이 정성이네, 정성 아, 그럼 양호 좀 해라 아, 3대3 4대3 3대 아, 대어 4대3 3대3 아, 아 4대3 아, 아, 사자 삼자형 둘이 공유하시고 거제도에서 제일 잘하는 수비 둘이 아, 너도 아, 내 인정해줄게 장난치는 거두 분이 공유하시고 아, 거제도에서 제일 잘하는 수비 넣어주세요 거 이단이 그 네, 수비 네. 아수비뭐 아니 나는 상대 많이 너형 <웃음> 그래, 둘이가 수비를 하시 고 아니 공유를 하시고 네 제일 잘하는 수비들 뭐최우수비가 앞에 어, 어가뭐 내가 그 인되나 네? 아, 이상합니수비본 공격 두 명이라며 왜 자꾸 아, 반대로 얘기해요? 아, 공격. 공격 아, 공격, 공격 두 명. 아, 오케이, 오케이, 제수비이 에이. 에오케이오케이오케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오이이오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고 공격은 제주 아니 거제도 제일 잘하는 사람 상지도가죠 상지 상지 아 삼성에 삼성에 상지도고하고 아이 고 안돼요 우리 상지보다 민주가야 상지하고 저 민재 민재 이거 떠가 민재 아 시디 신디가 터져 진대라고 신디 대고. 최소사0고 상점 신하하고. 아니 최소 사십 대 이상. 최소4 0대 이상. 씨바 또, 또. 또. 봐 봐라. 처음에 아무리 해가 가도. 아니 이야기, 내가 일반인. 양말. 양말. 양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아니, 내가 40대인데, 그럼 40대인데. 아 우리, 우리는 50대다, 임마. 아니, 그러니까, 형님들은, 형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나는 그래. 내가 1대인데, 나 1대, 1대, 1대 같 됐나? 뭐, 돈은 니거야 어, 있다 가 그래. 됐나? 100만 원 됐나? 아, 그 질문 해보겠어. 어, 뭐, 걔, 찍고 있지? 찢고 있잖아. 1 됐나, 그래. 100만 빼야 됐나? 아가씨, 야, 야돈좀 줘봐. <목소리> 아니, 지금 이제 되나? 여기 나때는 아직 사대사 게임인데 일대일 하면 내한테 천만 원 걸어주기로 아, 자, 잘 마무리합시다 10 아, 10년도 기하고 있다 아니, 형님, 아, 저는 영어 아직 10년 10년도 기하고 아니, 형님 아, 아, 아니, 저는 이 예, 형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술 한잔 먹으면 400짜리 억수씩 드세 맨날 이렇게 맨날 하는 말이 어, 조건을 멀티보 있는데 니가 어, 아, 400만짜리 있다고 니가 한몇 년을 우라 먹으면 내가 하지 말랬지 새끼야 어? 뭐해? 뭐해? <웃음> 야 근데, 그때도 <웃음> 저거 저, 내가 유학을 안 갔다 갔다 아이고 아이고 자, 4명이 두당 100만원 몇 100만 달나? 아, 아 쉽습니다 네, 그거 진짜 그때 그 형이 전화, 나, 나한테 전화 왔거든 아 전화 왔구나 뭐라고? 전화 안지마 아니 형이 뭐라고 전화 왔는데? 어, 뭐 이런 이런 판인데 제가 너 이름이 하는 때부터 <웃음>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시작 안 했습니다 예. 그 형이 형수님 친구 있죠? 어. 뭐이마 형수님 친구 하나 있어요 그거. 아까 이름 생가안나왔이데뭐 이만 두의 새끼가 이빨깔아 그래 시작했다니까 두의 새끼 이비도 문제야 그러니까 아 저는 그걸 받았어 저저저저그 행님도 문제고 이게 원래는 아, 예, 예, 예. 바람자리된 게 있기 때문에 영순이 예, 영순이 예, 예. 어. 이거 맥샤 아두 어, 개만 더 달라고 해라 예예 현이서현이 그래 아니 너무 즐거웠죠 그때 예나네 왜이런가 하면 조건하면 400짜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을 좀 벌고 상대편은 이제 4명이니까 1 0 0 1 0 0 400 에이, 우리 같은 경우는 형하고 내하고 2 0 0 2 0 0 됐다 나머지 둘은 빼자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억수로 딸리는 게임을 했는거 네. 완전 딸리는 게임을 했는데 참 재수와 좋게 이겼는데 그것도 추억이 됐어 신어정에도 네. 힘도 늙었고 다 늙었잖아 나도 늙었고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막 이래 넘어가는 시기 그래도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추억이었을 거다. 그땐 영상이 없었 거다. 네 그럼요. 아 근데 네, 세월이 야속하다. 안 늙었네. 아, 안늙었요아 둘이 놓고 아가 지금 이제 스윙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어제 다 지금 뭐 아들 다 키웠는데. 응. 그때나 지금이야. 얼마 차이가 없어. 응. 에이, 화장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나왔는 얼굴 아닙니까? 에이, 범아, 범아. 자신있기때문에 이래 또나왔는거라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보거든 자신없는 얼굴이예요? 네. 그냥 보내하고 다 놀고싶어 <목소리> 관심이 아, 없고 <목소리> 이정도면 됐다 아. 내나이 이정도면 됐다 아 둘이 씌워선... 아, 아, 그럼요? 뭐, 그러면 너무나 너무 자신감이더 보내고 아. 가야되나 안할 뿐이지 괜찮았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왜 귀찮아요? 그냥 속에 왜... 아지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역시 되면 이제 걸뭐 아이고 됐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아, 10대 때나 20대 때나. 아니야. 크나는 네. 아, 내가 봤을 때 별반 차이 없는데.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이미 30대야. 40대나 거의 아, 우리가 아, 더어 아, 맞아. <웃음> 아니 내가 봤을 때 별반 차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네, 사진은 찍어놓으면달아요 네.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 누구나 네. 맨뭐네번 몇, 몇 찍지는 않지만몇년 네. 그 상관에 우리 한번짜 나가서 사진찍어놓 근데 내가 몇년 만에 보잖아요 사실 지금 사진 좀 빠졌어 그 사진 사진 아 그러니까 몇년 만에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거든 사실 그런 얘기가 뭐야 그런 얘기가 뭐야 가 승인이지 가 그러면 이 얼굴에 뭐파운데이션 하나 치어 바르지 않고 그 정도면 됐지랐다니까바이라예 어. 아, 바르지는 않으세요 바르도 는아그러면 보세요 아 그냥 그대로 바르도 입이바이라야아이거애 있어 님도 애들 뭐 이래 오랜만에 보면 좋습니다1 0여기다 적분하고 적분하고 그네는네 네, 있어 있어. 네. 명세해 주 때, 되때는 제주도 갈때갈 때도 내 혼자 가고. 근데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고가제도있 때는 워낙 돈을 좀잘 벌었고. 또 내가 쇼핑도 좋아하고 아, 어제까지 보면 뭐 사회사 <웃음> 어. 쇼핑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와이프한테 잘했겠죠 아, 아, 쇼핑 자세를 좋아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야순간이 아프니까 예사는 그걸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 아. 네. 아니 <웃음> 와이성거나성만을서 저는 항상 뭐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다 네, 내가 돈 욕심이 좀 많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내 잘못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웃음> 저는 왜 쓰는? 는내잘못이 내가 월급쟁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주을 받는 사람도 아니니까 잘볼때는뭐 미친 듯이 잘 벌다가 못보면제 잘못이 있고 근데 그냥 배신은 내 잘못이란 배신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또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버는 줄을 아니까 아이고 야야 미안하다 뭐잘 되겠지 가 하는데 그래서 와이프는 춤으로 앉아는거야요 아유 우리 오빠가 이래 잘 나가다가 이래만 하는 거. 요 TV에 나온 것처럼 <웃음> 우리는 갈 길이 없구나 <웃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충격이 있는데 네. 아, 뭐 저괜찮 내가 이게 예 네, 맞죠. 학습 효과라 가는 게있요하죠그저에 80% 이상이 높고저에자상해요그래 네, 아, 아, 아. 제가 자상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해요, 성격이. 그러 그건 해야지. 골란스게면그백의존도가 음. 그건 해야 돼. 음. 누구나 서로 사랑 형이 아닙니까형님뭐요 우리 포기형도 아니, <웃음> 보통사람 아니잖아. 아니 데려왔어. 그니까 내가 <웃음> 보통사람 <웃음> 아니면 먹어봐.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 내가? 네 나도 어, 아, 왜... 지극히 평범한 사람아 이라, 아라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아, 형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아, 닙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아니라 뭐, 뭐, 이거 아임 아, 적어도 거울을 보고 첫 마디를 한번 해보세요 첫 어, 마디를 거울을 보고 잘식하냐천마디천마디 어, 천마디. 뭐, 그걸 보고 잘야잘산냐열마디 백마디 말고 천마디천마디잘식하냐 네. 잘잘 내가 보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 적어도 인정하고 삽니다. 왜냐이 인정을 안한거 같네. 왜냐면, 거울고살살살살살살살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열 마디도 안 되는 단어라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 마디도 안 되는 단어잖아요. 천 마디를 해보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 뭐 사실 가칠란 사람이나 깡패 스타일이나 아니면 내가? 뭐 성격 파탄자나 아니면 내가? 억수로 예의범절 바르고 순수한 사람은 아니죠. 예, 의 억수로 르지 마. 아, 저도 예의발라요, 형님. 얼마입니까? 형님은 아셔야 돼요. 나는 그걸 알거든. 내가 그걸 보거든. 네, 원슨소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 사람한테 예의 안지키 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와이프한테, 내 가족한테 오. 얼마만큼 예쁘게 하느냐. 오지. 얼마만큼 진짜 사랑스럽게 대화를 하느냐. 오. 나는 그걸 인정을 하고 삽니다. 나는 잘못했다. 내가 밖에 나가서는 형들하고 아잉님 맞습니까 이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잉님빅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정을 못하고 살더라고요 <웃음>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나게 잘하지 돈만 벌어주는 게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웃음> 그러면 어, 주말에 니거할거다 네 하고 뭐애좀 봐주는 게 대단하게 묻는다면 항상 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아,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또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고. 음, 아, 뭐. 와이프를 들고 다니면 그게 내활도를 했다. 어, 시비 걸지 말고. 다. 아니, 시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개판이라. 나는 내활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들하고 신문들 어, 같이 만나세요, 무슨 그러고, 뭐, 뭐, 내 나름대로. 아, 라 너는 어쩌다 너는 어쩌다 너는 어쩌다 번내가시댁거라면 형님 그래도 아니지 너희 하고 옛날처럼 오세요 오세요 하고 안하면 가서 이 오세요 하고 안하면 옛날에 오세요 하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요 그때는 그래. 그래. 좋을테라 <놀나> <놀나> <놀나> 지금 완전히 함부로 그런 얘기도 못해 완전히 <놀나> 아 돈을 못보니까 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못 버는게 아니겠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돈을 못 벌어 자 내가 옛날에 돈을 엄마마이 벌었는데 지금 빚이 팔억이야 오빠 빚이 얼인데가일래 팔억이니까 얘를 팔억를 안하더라 완전 잡아지는거야 얘네니까 야, 우리는 또빚을 잊고 시작이 야고지도빚이 잊지만. 27년 살았다, 이거. 쟤도 답답하고, 다답답고나 27년 살았어. 어, 이게 젊으니까, 나도 아, 이, 아니, 아, 95년대에 가서 살았거든. 사장님이 사랑하셔서. 어.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할래. 아니집보 자, 아, 노래 부를 때는 뭐. 번역번 사장이 옛날 에그 불만 열삼 사장 아니지? 사장님, 전화, 아장이 그, 불 그, 그, 그 이제. 그, 그, 그, 그, 그 뭐라고 아니지? 는데 그래. 아니. 이건 어, 나야사 어, 어. 그 새끼가 지금 말만해 아, 계속 따라만 가도 아니 열 만장도 해야되니까 내가 좀 아프다 어, 무조건 내가 낸데 가는 마음은 다 버려야 돼 그런 걸다 버린 지가 언제지말이니 <웃음> 네, 네 애도 버렸나? 만 버리면 버려야 돼 뭐? 형님, 어, 형님 막상 <웃음> 얘기를 거지는면냐면 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동생들 자리고 형들 자리고 다 말을 못해서 가는거죠 답답함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어시죠? 진짜. <웃음> 진짜 이거 뭐 형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막상 부딪히니까 엄한 얘기야 다 튀어나오는거라 오빠 는 어떠고 오빠 는난 상상도 못했는 얘기들 상상도 못했는 얘기들인데 막상 터지니까 엄한 얘기 나는 내 활동을 냈다 따라오 형님, 저는 진짜 거짓말. 그 집은 가자. 네, 뭐, 집... 가면 된다. 그래. 가면, 가면, 그래, 가면 된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야, 뭐, 씨발, 뭐, 할도리, 할도리 안 할도리. 할도리, 윗도리, 할도리 필요 없어그 아, 어, 가면 된다. 그냥. 아니, 그래야지. 원색이네원색이 개빵아, 원색이네나 야, 씨. 나, 내가 뭐, 생딩이 하나도 없다, 뭐. 핸딩이 없다고. 나, 내 맘대로 면 된다. 뭐, 씨 내가 뭐, 뭐, 뭐, 한데. 귀여워, 네, 귀여워, 네. 와서 봐. 귀여워, 네, 네. 와서. 탑승 네. 개판 오는 <웃음> 사람. <웃음> 어? 어? 당연히당연히 <웃음> 아, 막, 그래, 뭐. 어제 나 보기하고 잤나? <웃음> 아, 근데 내가 요번에 느끼는 게, 아, 여자는, 내 와이프는, <웃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못 들었냐. 아, 그런 걸좀 많이 느끼어 <웃음> <넣을 수 있어. 웃음> 최고 뭐? 모범 적인 가정이다 이, 이, 아닐 수도 야, 있어. 시풀도 많이 내가 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얘기. 네, 모두, 아름다운 숭이, 얘기를 모두. 수지가 아름다운 얘하지 마세요. 제수지가 속이 답답할 속이 수 있고. 화가 날수 있고. 수 있고. 이따 있다니까. 말 많네, 형이 아, 말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시마시 우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못 살던 것다 팽고만 뽑아야우리가볼 때는 아, 진짜 팽고만 아. 뽑아야 그냥 아,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거 보면 이거 거? 아, 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집에 가면 더투하네 어째? 어째? 안 돼. 어요어 주말에 가째한째 어째? 어요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요 어째? 우리, 네, 네, 네, 네, 우리 땅에 가서 어째? <웃음> <웃음> <웃음> 저저 티켓 한번 찍어라. 구장 닦고 330명이네. 좋다. 음, 난 이, 한번 이, 이, 아, 이 아줌마 땅인데. 나랑 갔다 봤다. 제발 좀 하고. 야너리더만은 엄청 너네들만은. 어, 그 끌려갈 거아니 많이 그래. 오이도 한4 0년이나 사면서. 오이다 뽑았다. 그냥 네열어살 오이가. 안 붙더라고. 그래 지가 어제 숙을 봤는데 어 이게 가자. 어, 그래. 가자 가자 아이 아이 나도 있어. 지금 지금 서연이 지금 만 저.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우리 만늘 왔다. 아요아그니까 아, 아, 자기 거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셀프 셀프. 아. 아, 예셀프예아 진짜. 노 야, 야, 집에 함도 우리 땅에 와 봐. 그래 저거 잡도거다 음... 하여튼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이 다 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놀람> 잘돼있 어. 네. 제가 아니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다 좋지는 않다 아. 아. 형이나 둘이나 사람이 상관이 외국인만. 많 제수가 아. 아. 좋아서 형수가 아. 좋아하고잘 사는 사람도 있 네. <웃음> 네. 내가 무슨 만원빌려지라그열도 하지 말고 한오만 쓰고 아니 돈을 못벌는데뭐네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아 어. 돈을 못부 아니, 아니 돈을 못벌는데돈빌못 부르는데? 여가 내가 돈을 잘벌면빌려줄게 돈을 못가 그 영어 잘벌릴게도 니가 빌려자 아니 영어 영어한테 잘테는데아나그 영어한테는, 네, 아, 영어한테는 나 견뎌라. 영웅은 그한테는 돈빌어서도안했어그 그래, 그때는 그 얘기 했다 근데 영웅은 잘 나갈 때도 그가그0 0 0만 원을 주기갈까 영웅아. 그님제 돈이 안 그래. 했어. 기억나지? 어, 그랬나, 부그은안 했는데. 제 부동산 하단 잘 나갈 때도. 그그 그냥 되게. 그래, 그거는 이제 농담이었고. 대경이대0이천만원빌리달라그랬으 음. 그냥 빌려줬어요. 네. 네. 나, 나, 응. 루시도 따지지 않고, 언제 나, 줄 거냐고, 막, 묻고, 그냥 빌드는 거지. 맞아요. 안줄 건데. 5월 대부터 줄게요. 아, 근데 또그 돈을 난 정확하게 또 받았어요. 네. 5월대줄 테니까 400만 원 빌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돈이나, 씨. 너희 한마디 라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주지. 돈이 없어. 조그나 400만 원 한마디 해라. 이래 아, 이 이제 적크도 400만 원짜리도 못해 이소 어이 없네 네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아 형이 되었고 400만 원짜리 남돼다 이렇게 근데 400만 원짜리 적크도평생이안 남을 거야 진짜야 우리 아, 진짜? 아 왜? 아니, 남친은 왜 아, 그렇게 아, 그렇게 그게, 그게 그렇게 안부로 못해요 여기 몇 년이고 운동에운동에는거 절대 운동도안 해. 고냥이가가고 어, 우리 집에 갚아 아유 어디야 뭐, 네. 이런, 이런 어, 고맹이 들겠지 나나 마한 뭐. 어, 달에 80만이 꼬맹 나는데 왜 80만이? 시야 80만을 먹면 많아 저렇게 피곤해 보이 이 형은 전화 왔길래 거짓말 치고 병원이나 갔다가 집에 갈래 했더만 전화 와 가지고 <목소리> 내가 지금 뭘지 우선 내가 뭐야 버릇을 뭐야 음, 집으로 개죽었나? 어제 안간 지가 얼마였네 내가 안들려 그냥가냐지 이거 아니 맛있어 바람도 젊은 피는 거지 네? 늙으면 뭐주책해서 주차 그래 바람은 피고 싶은데 내가 <웃음> 이 없다 아 없는데 그래 그런데 <웃음> <저녁에> 가는 것도 젊은데 가는게 너에서 한뜨다 여늘뭐 하면서 영어? 영어? 영어? 그그그 같이 있다 이거예요 지원자 지원좋아이이이이은직에이 엄마가 해는데제 새끼는 좀 지가 지가 똑부러워아무나 옛날 제주도 있을 때 만으로 가생각고 아파서 갑니다 이런 거재밌다고 너무 오셨그 그래 때문에 많이 저희는 하고 내는거 좋은 저이제게똑한 형들이 안 만나서요 제사랑 해요 그니까 옛날에 얼마나 가지 말고 마... 와이프는 말이하잖야야와이프를가져오라야 <놀람> ]네? 야, 진짜 진짜. 나, 응. <가> 아. 오를나 내가 하인 이제는 막숨 먹고 나면 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어제 응. 그, 나도 팔때이다헬로헬로너 응. <웃음> 오고 <놀고> 싶어. <웃음> 그래 저번에 그 이하대 반맛의 친구다. 너놀고 싶으면 그오빠 나야? 피곤하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반 <목소리> 응. 아, 됐어? 이제 사만배 아, 됐답니다, 지이술 많이 주겠네옛날같지않네 됐다 놈려놈려 노래는 뭐시 4시까지 영우야, 마. 가자, 이케 오늘 뭐 데리고 가주나? <목소리> 산호라면님이 영우아티 사노라면 아. 네. 영웅 화이팅 아또 공찬의 형들이 아유. 공찬의 형들이 또제 영상을 보고 영웅 화이팅 자극적이 영상을 하면 좀뭐좀뭐 뭐, 뭐, 올라간다지만 예? 좀 떼자 아니 응. 형이 뭐지 하지마라 사노라면이이 했고 있네나한테 맞은 놈 아니 제가 이제 실시간 찍는 요 영상이 다족구하는 형들이거든요. 오지 초중반 형들. 응. 네. 전부 다 응. 뭐, 네, 다죠? 이만 날 꾸려봐라, 꾸려고 조정해봐라. 아니 뭐전뭐 응. 뭐, 응. 사실상 이족구가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도 여기, 여기는 아. 뭐 여기는 뭐 연설력이 좋게 이고 뭐 하니까. 영승인도 이제 늙어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오, 왜 그런가 하면 영승이 형이 내가 영승이 형한테 전화를 아, 했지 영수 형한테 하겨해라그러 아니 내가 영승이 이 전화 왔더라고요 어, 영승이 옛날에 그래도 골리 하세 뭐 요거 좀 해가 영우야 <웃음> 그새도 내려온나 하면서 뭐뜬금없이 술을 한잔 마시는지왜이 관계래 야 시야 뭐 영진이가 야고 어? 얼마든지 게임하면 이기겠다 아유 뭐.. 10을 때려서 지금 이긴다 그래. 그 옛날 예측이야 그럼 예측이. 여기 하지 그래 아, 옛날, 예측. 뭐, 옛날, 예측. 옛날 예측 옛날 예측 아, 아, 아, 영지? 영서 뭐, 아, 영지. 영지 영지 영지 대전 대전 대전 초고대에 나가는 형이 있어요 아이고 대전입니다 내가, 뭐, 그 형하고. 근데, 뭐 영선이 형하고, 뭐, 원생이 내하면 50대인 야 어, 그렇죠. 50대 보이시죠. 니가 뭐 아, 팀을 꾸려면, 이제, 자기들 꾸리가. 아니, 그럼 대구 한번 오시지. 시원하, 예. 심생 듣고. 에메, 뭐, 뭐, 대구를 가는 건 상관없어. 아이, 그냥, 뭐, 우리는 말 뱉다 보면 말해야 됩니다. 성격이. 아니, 근데, 예. 네. 자, 영선이 듣고 오고, 형이. 아 그럼 최군데 최 나는 족구 꾸는지 오래됐구나 에이 그래도 이, 옛날에 공청 사는 분이, 분이. 어, 이거 또 50대 부야 에이. 말이 안돼 아니 족구가 40대 부라고 50대 부라고큰 차이 있습니까 아, 뭐 아니 그래도 제가 공격하면 어, 내가 어, 어, 음. 어, 네,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들린다 하나 <웃음> 아니 그래 제가 부담스럽냐고요 어, 부대다다다 <웃음> <웃음> <웃음> 뒤돌려 사기하는 놈을 잠 와서 밥 깎어버리고 예, 그건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제가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맛집으로 아, 네. 뭘, 뭘 하는지 모르니까 맛집이 네, <웃음> 예, 맛집이 뭔가 하면 맨날 진다, 이말이나 맨날 진다 염색은 니가, 염색이 해봐라 어, 그러면 형님 한번 오시지 난 많이 봤어, 난 응. 이거 아 봤어, 한정 중갖고도 난 <웃음> 시원하게 앉아서 못 봤어 옛날에는 한정 중갖고도 봤는데, 지금 안봤 아 그래 오세요 뭐전국대에 나와서 준우승 한번 했죠 예뻐 나정대대 아, 준우 승 출신 그래 형님 우승 출신 준우승 출신 5 1년도아5 1년도5 2년입5 2 52년도 5 2래도그정도면2년도해2년도 52년도 52년도 52년도 52년도 5아년도5아년도 52년도 52년도 5아년도5 2년오 52년도 5 2는 김에 오시지 5 2 52년도 5 말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계시다 어. 같이. <목소리> 되고. 우리 우리 우리 나이트도 식구를. 나이트도 없어요. 막가장 몽키기 사주면 간다. 아 몽키기 좋지. 몽키기 맛있어. 에지, 오케이 오케이. 형님도 <목소리> 술 좋아하고 스타일 좋으니까. 술안좋아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럼 내가. 좋다 좋다 한번 저내 보고 내가 한번 진다고 생각하고 절대 할, 한번 하죠. 되는 사람이 진다고 생각해. 아니, 아, 절대 이미 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자, 수비 수비. 선수. 예. 맨물? 아, 아, 아 영수예요. 아, 아, 아, 좀 세잖아요. 그럼 이만 떠야지. 어, 영수. 그 버릇은 뭔 거지, 네 아니, 영수가 너무 어고 아니, 한다. 적당히 생활하고 거지. 얘기. 영수는 좀 세잖아. 내가 막가 그러면. 뭐 정리이 갈까? 아, 콜, 콜, 콜. 50대 폴. 둘이 가니까, 네 40대 어, 둘이 내고 왔대, 임 어린아들 둘이, 민수하고 신들이. 어, 됐네. 됐지. 민수하고 누구? 신들이. 아, 가들 둘이. 어. 공격은 누가해요 민수. 아, 우리 민수. 행, 우리야? 행님, 내가 40대인데, 그. 그래, 우리 50대가 맞습니다 그러게. 따지고 보면 우리, 13번 40대가. 에이, 민수는, 음. 그래도, 제주.. 민수 예, 예, 성적이 예, 예. 안나 아그 근데 아우새끼가 잘 차잖아요 아우 일단 씹 그런거 타지마라 씹어 이것저것 아, 조저조사로는말하 그럼 용왕이 되고 왔다, 왔다. 아영화이 좋다 아영화이 아, 좋다 영화이 아, 아, 정도는 아, 괜찮다 미수는 이제 30대 아, 빠라빠라 하는데 형님 영화이는전국군아 전국군데 얘는 썩었어 영화이는 썩었어 영화이는 썩었고 이새끼는 코바라 이마 못하더라고 영화이 좋다 얘기해 예, 예, 용구이야용이 응, 응. 좋다. 용광이 좋고. 내가 볼 때는 미술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아, 이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술, 아니, 술 한잔 먹고 올리다 먹고 올리다요 영광이야. 니가 쓰고 영광이 또 땜에. 응. 내가 볼 때는 미술. 그래, 영광이더 영광이 정말... 훨씬 낫다고. 먹을 수는 미술보다. 영광이야. 고거제고 제거. 아, 내 제거 뭐 달라고 하셨어. 좋다. 영광이 아니, 근 아, 이때잖아, 지가 시도 아이 중국도 이제 다또이때까잖아들들해 우리가 킬래. 백방 백방 백방 우 백방. 아 백방, 안 어쩔 수 백방. 우리가 해갖고 아거이 공이 하마리거이 공이 좋고. 아 진짜. 응. 어. <목소리> 어. 아니, 빨리 아 빨리 여기서 정합시다. 아막 긴급 연락 안 줍니다. 뭘잘뭘잘 보는 줄아뭘잘 보지 그래? <웃음> 어, 아뭘잘 보지. 옛날에 나도 한 번도 이제 자 그러면 소주 먹고 불꽃스까지가 정리하는 걸로. 불꽃 아, 네. 뭐? 아 소주 먹고 불꽃스 아, 네. 아.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데가 마사지 가면 어, 그 중부 아들이 마사지를 해줘요. 그 자도 되거든. 예 네. 좋다. 그러면 두다 한2 0시 되니까 한 도백 짜리 해가 갑시다. 아 열심 들고 와도 되고. 아, 저래다 마사지 한번 받고. 난 제주도 들고 기도 하고. 좋다 <웃음>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그럼 날 잡읍시다. 오늘 말 많은 거. 우리 이미 좀다 됐고, 되겠네. 형이 내내 내 스케일에 뭐 민수까지 들고 영광이하고 용광이만 고있용광이광이하고 신일이 정도만 내가 아들은 정리되니까. 아니도 이제 최정일을 다 하긴 네 아니 용광이 신일 정도는 다 내가 뚫어내니까. 그래 뚫어내는 게아 용광이는 소비는 그, 우리 조이다. 아 예. 용광이는 그냥 50%가 벌버려고 내가 알기로는 어? 아, 신일은 내 수비가 안 돼요 아직 진짜 음. 진짜 많이 웃었다 봐 어? 많이 <웃음> 모르네 아. 아니 모르면 돈 내야 죠지요 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많이 몰라 괜찮아요 네, 저는... 아가괜찮찰요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돈 내는 걸 배웠다고 세상은자날 네. 잡읍시다 뭐날 어, 잡아라 에 네, 네. 저는 언제든지 뭐 언제든지 이야뭐날잡아임마 나를 잡아 애들한테 청구해갖고 안되면 그냥 저거 안되면 내가 땜빠를 대고 갈게 매파이가... 뭘또 어, 땜빼 이빼 5원 중인다고 또왼발잡아야지아 형님 아. 그렇게 땜빼 하지말고 아. 정확하게 하겠어 아. 정확하게 또딴 놈도 싫어하긴 네 아니, 아니 내가 아는 아들이 와갖고 술에가신거야지 아, 예를 들어서 아. 용심이 와야지 아. 내가 이래 어울릴 수 있지 모르는 아줌마 오면 야, 올수 있어. 날짜, 날짜, 날짜. 용광야, 내가 정확히 신워야 되고. 니형 티켓도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뭐, 헐, 헐, 헐. 그래, 형이. 형님 둘이 됐고. 그러면 용광이. 그 다음에 신일이. 신일이. 둘이 됐죠. 이 영상이 다 남으니까. 야? 신일이 용광의 둘입니다. 뭐 신일이야. 뭐. 충분히 뚫고. 어, 아 그래요? 셋 니가 텐데 지모르겠자어떤는지 모르네 네. 일반부도 뚫어요 아이고 로뭐이 <웃음> 내가 영혼을할수 있던 거 내가 300만 원짜리 게임해봤잖아요 다이어트 이런거 어디가 귀 안죽습니다. 대마에대마에 대구팀이 영광이 생활하는 팀이 다네아 대구팀이 생기아고 제가 대마에가 좋습니다. 제가 대마에가 좋아요. 네. 자 그러면 형님 둘이 오시고 용광이에다 경고를 해야 되겠네 신이 오고 용광이 온다 이 말이죠. 용광이가 경남에 우승할 때 내가 한 말인데 그래서 못하면 된다는데 아. 제가 제포입니다제포 형님 등록이 제포돼 있어요. 2부 고소 제포 제포 제 파이브 아이고 있어. 그럼 우리 올라오는데 제포 니들 만나겠냐. 제포 제포. 그래 나 잡으시지. 깔끔하게 술한잔 먹어. 나잡아 어, 주명. 뭐 제가 좀때 하면 되니까. 뭐 세상 별거 있어. 뭐 영화는 술을 안 먹으니까 뭐. 그고 영화인은 멘탈이 다 있는. 영화는 술안 먹어. 영광이는 멘탈이, 아, 아가씨는 아가씨 좋아. 아이고, 네. 씨바 니는 뭐 멘탈이 못 아, 나, 아직 어, 난 멘탈이 이쪽이지. 니하고, 니하고 영광이를 비교할 수가 없다. 아이고, 참. 아, 옛날에 적 얘기하면 됐다, 아, 이 영우야, 왜 뭐. 그러니? 니가 아무리 잘해도. 아나 차이가 막되지 그렇죠 예나 차이는 있지 나차이 그러면 돈 내면 되죠 아 그럼 돈내면돼 세상살이 세상살이 아그니까 집은 뭐돈내 아, 실력 안 되고 뭐 능력 안 되면 돈 나눠지지. 저는 배우기를 그래 배웠어. 일단 날짜 잡으라. 응. 영원히 애들 내가 응. 그러니까 신입이라고. 일단 민수는 고겨할 술이나 어. 좀 있다가 내 어, 하고. 민수 뭐 어린 아들은 들고 오지 말고 이게. 아 메인만 들고 와서 술한잔 먹이. 민수는 어떻게 되지 뭐. 그럼 내 미드 아들도 내가 부를 거야 이게. 아이 그래 하면 재미돼요 <목소리> 네, 나도 화가 나면, 예를 들어서 지면, 어이, 어, 형님, 밑에 동자한마시지 감시, 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목소리> 아이고, 운동 안 할게, 임마. 그냥, 그 게임만 하고, 관절하고 그냥 놀러 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린아들 부르지 말고, 딱술먹 사람들만 해가. 민수가 술을 잘 해. 먹어. 아, 아니, 술그 새끼는 그래 먹고. 먹고, 용화의 새끼는 술을 안먹니까 응. 응. 뭐, 지가 오는지 안 응.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다. 뭐, 형님께서 응, 또, 응. 가져 가면 가겠죠. 응. 우리가 4명만 마사업하고 나랑 마들업하고 됐습니까? 30, 30, 30. 그럼 다이들 얼마차리 할까요? 마사업하술 네. 어, 한잔 몰으려면한 40정도는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술 한잔 몰으려면4 0정만원짜리 할라 그런 돈이 내가 없어서 <웃음> 아니, 내가 형이 내가 그런 는여 없어. 오양만 마약해 는 야. 아 약해졌지 약해졌지 40만원에 하라고 배우, 네, 배우까지 가야아나 거기서 내가 기를 지자 40에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가는거죠? 지면 옥수저 배우가지 40만원에 하라고 어, 와요 그래 시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경비만 가도 시발 어, 40, 40만원 모게 아, 40만 아, 경비만 신발에만 떡차요장난치고 한참 파봐 그럼 점은 원 잠원 어디 있자고 잠원 어디 서자고 아니 그래 2 0이막끝친다 20이면 또그새게아 이거 가족이 또 쫄쫄한 거 보네 아 쫄쫄한 아, 아, 네. 게 아니고 네. 어린아이들 다 신문 넣가아참참 하잖아 왜애면 옛날부터 뭐 <신발을> 하면은 지불려만 안할게 지그려나안라그런이 있어 오늘은 네, 내가 라 치아라 하지 마라 뭐 어떤+ 어떤 일 하냐고 늘어났구나 네, 어떤 일을하자늘어군구나아 네, 뭐냐 뭐냐 가씨뭐뭐 아직까지는 어살얼마하고 있어 양아치 근처를못 보내네 어아 형이 얼마나살라 양아치 근처로 아 이건 얼마살을 네, 하고 싶은데 <웃음> <못 버리네>. 어얼마살리 <웃음> 어? 마사. 하고 싶은데. 어? 1 0 0조타 100. 아, 100조다 100. 아, 1조타 100. 조다 아, 100. 100조다 <웃음> 아, 그래, 100. 네요 키키, 저도 0잖아0 0조다 100. 1 0 0가우 100. 100조다 100조다 1 0 0리다 100조다 100조다 100조다 경비 0다 100조다 100조다 1 0 0조1 0 0 간짜매님이 마음을 하지 마시소. 100짜리에. 1 5 0이지니다 150? 경비까지 150. 아그 음. 돈은 내가 지면내가다 내야 되는데. 어 그래? 무섭건웃이무 그, 아, 그, 아, 이거 뭐야? 뭐야? 뭐라 뭐야? 내가 다고 생각하고 사야지. 뭐라 형님. 뭐이 네, 때까지? 용광이 달고 올게. 형 그래 용광이 전화할까? 아니 나는 이거. 형지형 바로 전화할까님 형님. 형님. 형님. 형날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아 11달 그냥 맞춰보시지 11월 초? 아, 날짜만 더얘기 11월 초는 11월 6일이 일요일이다 아 선생님 아, 좋은 유튜브 컨텐츠 좋은데 가셨는데 아이무지에서못으십영화이 야간 스티커 십니다해줘야되니까 그럼 영화도 왔는데 막 예를 들어서 영화이 빠졌다 예, 그럼 국가 누가 왔길래 문수 에이 형님 오다가 <웃음> 오면 눈구 날, 그게 이만다 말이야 오다고 <웃음> 한호스해줄까 <어차피 아이유> 뭐 아, 그래, 아. 아. 민수. 30 나가는 사람. 너무 면서도 30대 많 그래 30대 아잖아 그러면 좋다. 민수 한테만 제일 어. 많은 걸로. 됐죠? 나리잡아 어, 내모이기요 뭐, 네? 아, 내모이기요 그래 민수 한테만힘 많은. 아, 줄 그래 민수는 면안 되고 그럼 난 되고, 그럼 난 대구 30대는 30대가 타지 말고, 뭐 처음에는 아무나 해요. 사건이 사건이. 야기하기는 너무 짜고자 아니, 30대 아들 너무 많지대 아들을 너무 30대 아이아들님이 30대 아들을 너아버지 너무 많이 아이3이 없거든 아버지말고이 없거든 아이아이3 0이 내 네, 공사는 걸 계속 보기 때문에 얘기를 자신있지 니니모떻기 사지 <웃음> 이데 그러면 형님 하시려 합니까? 응 어, 문의해도 되고 인마 어 자신있어요? 어, 당연하지 자신있지 인마 아니 형도 전국 신라야 된다 아, 옛날 옛날 옛날 니는 그냥 네, 뭐, 옛날 얘기를 오, 자꾸 오, 하시는 것 같은데 오, 형님 여기 그 밑에 그냥, 그냥. 오, 그래, 오, 옛날. 오,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이 아니라. 오, 자, 오늘, 즐거운 술자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